아, 또 왔어, 씨 어어, 이씨. 어 야, 너무 아픈 거 아니야? 또 자? 에헤또 <웃음> 왔어. 아, 어디 온 거야, 이 새끼. 아, 마법사도 왔어. 아, 독뿌리는 애 왔어. 그냥 째, 일단. 지 시세 지키지 말고, 째, 일단. 어차피 씨앗은 구했잖아. 에. 총체체. 아, 아니야. 레골라스의 힘을 이게 지형지물 이용해서 이 머리통을 쏘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네. 어디쯤 오셨어요? 출발. 아. 아, 여기 2사가 있었는데. 아, 얘네 자꾸 어디서 오는거지 옆에 하나가더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이거 만피를 올릴 수 있는 게네 우핑밖에 없어? 네 음식인데 이제 그 상위 음식을 만들면또 돼요. 어, 쉽게. 오, 갑자기 뒤에서 때리네. 아, 깜짝이야, 씨. 거짓말 왔어? 오, 씨발. 아, 왜 왜요? 해골 아 혈압을 르 어, 죽었어요? 응 가자 죽었어 어 와. 아, 이거 보스몬트 소환하는 게그 투사를 잡아도 주네요. 그래? 어, 잠깐만요. 메텔리 따라온 거. 어. 지 저거부터 지 방어구부터 차 방어구부터. 오. 시체부터 집어 방어구부터 차라고 지금 방어구 안찼잖아 그러다가 죽으면 은 저거 하시니까 일단 방어구부터 차면서 도핑 먼저 하고 피 올리면서 하라는 소리야 아, 작업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했다. 왜 왜요? 달리다, 달리다 판넬 진짜 뒤지면은. 무적 어, 방사. 어. 맵이 강하라고도 저거 좋은 거다 좋은데 이거는 방캐기도 힘들고 뭘 어떻게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지. 그러니까 포탈을 만들어서 해야 돼. 못 들고 오니까 계속 오는걸로 음. 어쨌든 중간에다가 포탈 하나만 만들어놨어도 죽어도 거기서 타고 뛰어오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겠다 응? 메탈님 이거 토끼랑 뭔가? 고기 여기 안에 어디 어디? 묘비하네, 묘비 안에 묘비 아.. 씨..발.. 아.. 두 개? ㅈ 됐다 왜왜나또 뒤.. 아, 또 뒤.. 또 뒤.. 질거 같네 왜.. 왜 뒤져 돌아와! 그냥 무시하고 뛰면 안 돼요? 그러고 있는데 네 음. 어! 불 붙였다 ㅈ 나 좋지 오네 여기 여기 인데 m e 이 운식, 만식 이, 이, 이. 이. 이. 오면 같 이. 때려 이. 이. 내니까어 이. 씨 이. 이. 이. 이. 한번더이한번더 눌러. 네. 철이님 고기 많아요? 적당히 있어. 아. 어. 늑대지 고기가 하나 있는데 나는 왜안 걸쳐? 지금 두개다 걸어놔서 그래. 호박서 혹시 지울 수 있는 사람? 에? 호박서? 저 무게가 다다 다 됐어요. 헬구트로피. 응. 고기, 잠깐만. 고기 나이 고기를 계속 저거 하면 되겠다. 나도 빈 고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아 단호 네 아삭 여기 뜨거어네 <웃음> 오케이 키배이 백십사 됐어 오 <웃음> 소리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거기로 가는 거야 그죠 이제 소환하러 어디로 가야 돼? 어, 맵 보면 엘더라고 적혀 있는 데 있죠. 저기까지 가야 돼요. 아이고야. 멀다. 같이 갑시다. 다 있어요, 정비? 수리 다 있어요? 음. 수리. 끊겨. 오고. 차라리 해안선 따라서 갈까요? 그게 좀더 안전한 것 같긴 한데 그렇지 그게 낫겠지 가면서 주석도 쪽개고 어, 전 무게 없어갖지고한땜 쪼개 어, 그래서? 좀 캐갖고 가는 게 낫지 물 건너에 있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웃음> 땜목을 만들어서 한번 타고 가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왜, 왜요, 왜요? <웃음> 일단은 나중에 그건 나중에 지금은 해안선 따라 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 어 캐요 캐 어차피 이거 레이드 저거 뭐냐 보스 잡은 다음에 우리 또 철광 캐로 와야 돼 그쪽 아니야 앞으로 한칸더 와야 돼 당신 땅 파고 있었어 오지 않는거야? 예? 온다 사슴 사슴 저거 잡은거 여기 고기랑 가죽 저거 좀 챙겨줘 저 무게 없어갖고 나도 빈자리가 없대. 응, 배틀님이 챙겼어. 가자, 갑시다. 어, 어. 아, 왜 이렇게 빈자리가 어? 없냐. <웃음> <웃음> 응? 아, 진짜 이거 인벤 창 어떻게 못 늘리나? 그 배에 만들면 배 창고가 있어요. 트로피 안 집어도 해? 트로피 집어, 트로피 놔줘요. 여기 밑에 바닥에 있는데? 됐어. 아, 캐지 마. 이제 냥 주석은 캐도 돼요. 아, 지금은 캐지 마요. 지금 공간 없어 갖고. 무게 딸리는데. 이가자 탄업 버스 내려갔네. 제거 그거 없어가 아, 저 새끼 빨갛데 그냥 갑시다. <웃음> 뭐야? 뭐가 빨개? 예, 저 난징 빨갛잖아요. 별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메, 메틀, 메틀링? 어, 안, 메틀링 맞는다. 죽입시다. 역시 다굴 앞에 장사 없어. <웃음> 어 음식이 <웃음> 어, 주석 많다. 음식이 없어? 에? 네? 어? 아 하나 더 없냐고? 세개 먹어야 되잖아. 세게 먹어야지, 어. 응, 그세 종류를 항상 채워놔요. 뭐, 블루베리든 뭐든 다 먹어도 되니까. 버섯이든. 아, 해골이다, 씨. 예 버려도요? 돼어쨌 어, 만들면 돼요 집에 나무만 있으면 석탄 만들 수 있는 거라. 돌도 버려. 예. 잡았다. 아, 제 뭐야? 활쏘는 해골, 활쏘는 해골. 아야. 오호. <웃음> 막으시네? 여, 여기다 여기 여기다 잠깐만 피 만땅으로 다 채우고 도핑하고 음. 그리고 에이시크식품과 그것까지 어, 걸고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갈게 오디서 쌌는데? 만땅 채우자. 우다콜 깔아줘. 네. <목소리> 철이님이 돌 버렸는데 메틸님이 먹었어 돌을. <웃음> 음, 아 없어. 저 인벤이 없어갖고. 아 진짜 인벤 칸좀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웃음> 무게는 상관이 없어. 무게는 여유 있는데 인벤 칸이 부족해. 진짜 이거 사람들 많이 하면 재밌겠다. 그렇죠. 아 근데 <웃음> 부금만 어떻게 <어땠어. 웃음> 부금이 이게 평화롭긴 한데 네. 잔잔한, 좋긴 바쁜게 아니야 좋긴 한데 긴장감이 없어 좀 그런건 있어요 으,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나? 그럴 수도 있죠 뭐 부금 더 넣으면 넣을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평안하게 하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고 뒤지라고? <웃음> <웃음> 가자 앉아 자, 소환합니까? 응 음. 소환할게요 왕창 나오는 거 아니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해봤는 이제 다 와, 씨 겁나 큰데? <웃음> 아피 네. 아, 엄청 많이 깎인다, 리 좀 무빙 좀 해줘 피좀 채울게 어이 씨팔 쫄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거 언제 뛰어가? 야 이거 와이됐댔는데 <웃음> 존댔는데? 뭐야이게?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식물 뿌리있잖아 예 뿌리를 저기 메태리 잡아줘 식물뿌리를 단호가 어 주위를 저거 해주고 단호가 메인으로 잡아줘 그거밖에 답이 없겠다 아, 오우씨 오 오! 뭐야? 오늘 이러는 거 맞아? 오! 오 죽었다! 어, 차 지났어요! 오! 개 어렵네? 오! 아 이거 공략을 좀 보고 해야 될거 같은데? 그냥 때려 잡는 게 아닌가 보다 <웃음> 뭐 장비도 좀 있어야 되나 봐 한대 맞더니 피가 개 완전히 쌩그지 돼버렸네 따라라 어? 다먹어 죽었나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 그래? 어? 음식도 없네 우리? 어? 집에 음식이 없네? 그니까 다 먹었다니까? 완전 끝까지 어. 가야돼? 아이 씨암 갑시다 멈출 수 있나 메틀님 가다가 버섯이나, 뭐, 블루베리 같은 거 있으면 따서 그냥 바로 그냥 먹어버려. 아. 예, 네, 여기, 여기 봐봐요. 블루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따서 먹어. 아, 마트베리! 예. 네. 사라졌을까? 에? 죽으면, 우리 전면하면 사라지나? 모르겠어. 아니, 저거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사람들은 개까진 쉽다고 그러던데? 그냥... 뭐... 요리조리 <웃음> 피하면서 잡으면 된다고... 어? 어... 개까진 쉽대요. 우리 처음에 잡았던 그거 있잖아요? 사슴은 튜토리얼이었고 쟤는 쉽다고 그랬는데, <웃음> 쉽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 붙어서 하는 건아닌가봐 음, 저거 뭐야? 사슴은 저 몽둥이 하나 만들고 잡았었어요. 먼저 할때 뚜가 패니까, 그냥 죽더라고요. 세명이서 그냥 다 활들고 음. 붙지 말고 그냥 활로 그냥 죽여야겠다. 음. 그죠? 이게 거것 같아. 것 같아. 답인 거 같아. 이게 답인 거 같아. 아니면은 좀 그걸 바꿔볼까요? 포지션을? 제가 앞에 쓸 테니까 철이님이랑 메탈님이 활로 하실래요? 아니야. 음. 어, 뭐가 쫓아와, 이렇게. 에? 네? 형, 무시하고, 뛰어. 에, 네, 그냥. <웃음> 무시하고, 뛰고 싶으면, 펴놀라고. 타려고... 아, 멧돼지 있나 와. 멧돼지 버릇 없네. 어떻게 잡아야 되지? 활로 조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하다 활, 활도 문제야. 그, 시, 그, 줄기들이 나와갖고 치드래니까. 네, 그러더라고. 아니 회피를 해 갖고 피30 남아 갖고 피좀 채워 갖고 들어가려고 뒤로 빠졌는데 와씨 줄기가 바로 앞에 소환되더니 장 죽어 버리네. 장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왔었어야 되나? 그럴 수도. 와, 트롤까지 있어. 트롤.. 트을 끌고가서 보스랑 붙여볼까요? 응? 맞다있더라고? <웃음> <웃음> 트롤이.. 어 엘더 살아있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돼? 시체를 못찾겠는데? 몰래갖고, 들고 째야죠, 뭐. 내가 노려 본다. 왜 음. 더, <웃음> 왜 있지? 전 <오늘 웃음> 시체 먹었어. 그래. 네. 좀, 어글 좀 끌고 나가 줄수 있어? 잠깐만요 아, 해골새끼가 참... 쫓아와 씨. 별 달고 있네, 해골이 없어! 아, 저기 개다죽주데 죽어요? 잠깐만요. 아, 이새 피해! 피해. 오, 씨발 아, 나뒤지겠다씨발 아, 나 또. 어, 뭐야. 아,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아야야야야나어저 나도 준다. 어이 어, 어. 아니. 1 3이라 지금 못 들이 되고. 어, 아, 좀 10일. 어이 저 사거리 겁나게네. 어! 엘도 봐. 와, 엘도 바로. 아, 어, 저 엘도 피 차네. 아. 난쟁이들 와서 막돌 던지고 진짜 씨 난쟁이 투사 와나 피가 14 남았어 그 그래, 투사가 쫓아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자자자자자자. 팔 지금 다노가 쏘는 거야? 아니요. 아마 해골이 쏘는 거걸거요저 지금 투사한테 쫓기고 있어. 주야 되나? 일단은 다 빼자. 일단 빼자, 빼자. 일단? 네. 집을 수 있으면 내거 집어올 수 있어? 못 어, 집어, 못이라도 일단은 만 피면은 뭐 어떻게 잡겠는데 피가 지금 32밖에 안 돼. 메탈림 거, 그럼, 무기만이라도 챙겨갈까요? 어차피 나는 죽어도 뭐, 시... wow. <웃음> <웃음> 나는 죽어도 뭐 딱히, 없으, 쓰, 이게 아니고, 시... <웃음> <ripped panda> 와! 쫓아오는 <웃음> 보여나? <웃음> 아유. 메탈림 장비를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져가겠어요? <camera> <웃음> <çocuk> 밟고 있어, 제가 네 거기 네, 위에 네, 네. 밟고 있어 <웃음> 됐꺼됐꺼 우선 정비를 하고 올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어. 어우 씨..발 한 열대 마리가 지금 1차전은 실패네 엘더피 많다. 네피 차더라고요. 이거 포탈을 만들어서 중앙에 저기 근처에다 포탈을 만들어서 그고 구합시다. 잠깐만 엘더가 어디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아니야? 음, 뭐 뭐가요? 음. 메탈림 시체 밟고 있던데요? 제가 와서 죽이더라고. 어. <웃음> 싹다 청동 방옥으로 입고 그러고 갑시다. 그래야 될것 같아. 네, 아안 되겠 거 같아. 한대 맞으니까 피가 뭐안 피고. 집이야. <웃음> 저요? 메탈리 <메탈님에? 웃음> 어. <웃음> 가고 있어, 요절반 와서 절반 철이님, 거기서 뭐예요? 피 채우고 잠옷 정리하려고. 그도 죽어요. 거기, 어? 거기, 어, 어, 어, 어, 어, 어. 우선, 저는 그러면 활을 세 개를 다 만들어서, 활 하나씩 닦기고 아이.. 새로운.. 뭐.. 이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씨. 됐다.. 뭐, 뭐가요? 아 됐어요.. 오케이.. 만피 채웠어.. 그 근처에.. 네, 그 근처에 그거 있어요.. 그.. 몹 리젠드는 보라색깔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 어.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쟁이가 계속 나와요 거기서 그거부터 잡아야 되겠네 그럼.. 부수라고 했더만.. 막.. 어? 난쟁이 막 계속 몰리지 막 해골 쫓아오지 투사 막 눈에 막불 켜고 쫓아오지 막이러서못 부수겠더라. <목소리> 당신 시체가 어디냐? 좀 떨어져 있어요. 위쪽으로 가야 돼 위쪽으로. 네. 떨어져 있어요. 일단 필요한 거좀 버리고. 굶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고 아까 그 새끼들 어디 있지? 누구야? 난쟁이 모르겠어. <웃음> 막 거기 막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서 애들이. 아니면이 뭐 없어져? 어 그거까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소환해본 게 오늘 처음이라서. 그러면 그 비석이랑 그거는 템도 잘 모르겠어요. 시체도. 아. 네, 저도 죽고 나서 못 먹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다 먹고 와갖고 저는. 안 사라진다면 언젠가 오나가 다 먹지 않을까? 그죠. <웃음> 아, 건전을 가야 돼요. 우리가 또이 포탈을 만들려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수루트링핵 그게. 아유, 아쿠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쓸모없는 거다. 응.